건설현장 추락제 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시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추락제 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시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